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씨앗 형태의 시 속에서도 이제 그 종말에 있을 일들을 다 담고 있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주님의 그 지혜의 놀라움이죠, 그게. 사람의 지혜로는 내일 그한 착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주님은 영원 속에서 생각하시고 영원, 영원, 뭐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몇 천년 전의 일도 이제 후의 일도 바로 앞의 일로 하시고 그것을 이제 명백하게 자기 백성들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씨앗 형태에서도 그그 그 그림자를 볼수 있도록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로마서에서 아담 안에서 타락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물론 앞에 모든하고 뒤에 모든은 차이가 있어요 <웃음> 어, 잘못 똑같이 보면 마닝본설로 가는데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의 습성이 그, 그 아담 바로 다음때 아담 당대도 그렇고 아담 다음때도 그렇. 고 그 앞으로 종말의 때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씨앗 형태의 그런 이런 게시의 내용이 그,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 김홍준 목사님이 이 혼인 가정 교회를 말씀하시고 마무리 하시면서 왜 여기 창세기 이 말을 있죠.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가? <웃음> 그런 것들을 내다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보면 이게 규범적인 것들이 있고 그냥 사실적으로 당신의 구속사를 펼쳐 나가시기 위해서 쭉쭉쭉쭉 진행해 나가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규범적으로 볼 것들이 있고 규범적으로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경우는 뭐, 아내도 열어두고, 그런 건규범벽이될수 없다고 말을 했잖아요. 물론, 그 창세기 초, 초두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 그 둘의 관계 속에서 그부부됨의 의미를,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구속사를 펼치기 위해서는 그런, 그걸 묵인하고, 이제 당신의 구속사를 펼쳐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괜찮고, 뭐, 야곱이, 이삭이 괜찮고,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입어서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도 보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다 쓸어서 심판하실만 한데, 주, 당신이 아담한테 약색, 약속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이행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를 남은 자로 쓰시는 거예요. 다 심판해도, 그, 어, 주님의 섬, 성이 안 차실 것인데, 주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남겨준 사람들, 그, 그, 그 안에서 이제 노, 노아를 부르신 거죠. 사실, 그, 하나께서, 님 아벨이 죽은 뒤에도 당신의 그 기, 기 약속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셋을 줬잖아요, 선물로. 그리고 셋, 셋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셋, 아담의 후예로서는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해서 셋 계열을 보존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 계열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됐던 거죠, 사실은. 그게. 근데, 그, 그, 런 사람들이 주님의 그 배려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그 언약적인 사랑, 그 선택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제 그 현실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자체에 취해버린 거예요. 부여해질수록 배교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부여해지면 배교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논리예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배교로 가요. 떠난다고. 그래서 이제, 뭐, 나를 부하게도 마읍시고, 가난하게도 마읍시. 없... 가난하면 주님의 이름을 좀 욕되게 할 수는 있는데, 떠나진 않거든. 근데, 내가 주님, 주님 중심으로 인생을 돌리지 않고, 내, 내 욕심으로 인생을 굴리면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니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성향을. 여기서. 하나님의 그 배려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향.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행복을 심미적인, 뭐, 여기 심미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기 쾌락과 그 부에 대한 쾌락, 또뭐 명예에 대한 쾌락, 또 육체적인 쾌락, 그런 것들이 <웃음> 다 따라 붙어 있는 거죠. 그런, 그런 거를, 그런 걸 가지고 정치기로서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그, 그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현실 자체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자, 자기, 자, 자기, 자기가 보기에. 돈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웃음> 뭐, 그건, 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죠. 지금, 지금도 돈 없, 돈이 없어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거죠, 어디가든지. 그러니까 돈, 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고요. 또, 또, 건강이 없으면 돈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또, 또 그러니까 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이게 지식으로 포장하고, 옷으로 포장하고, 예? 명예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 심미적인 쾌락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 쫓아가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죠 그렇게 쫓아가면. 우리가 이따, 저기, 강설 때도, 오전 강설 때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뭘 위해서 내 지식을 쓰고, 부를 쓰고, 내 건강을 쓰고, 내 은사를 써야 되는가, 그것대로 안 쓰면, 이제, 이게, 여기서도 나오지만, 우월한 유전자를 찾아요. 동물적으로. 예? 더, 우월한 유전자를 더 퍼뜨리려고 하고, 그런 걸 더, 남자 쪽에서는 그걸 더 퍼뜨리려고 하고, 남자들 위에다 올라서가지고, 퍼뜨리려고 하고, 여자들은 그런 유전자를 받아서 혼인하려고 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도, 믿는 사람, 믿는 남자라고 해도 돈 없다 그러면 믿는, 믿는 여자가 초단나 봐요? 안 보잖아요. 그, 그, 그게 다 그래서 그래요. 근본적으로 이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인간론이 잘못돼가지고 그렇다. 뭐. 점점 인간론이 잘못돼요. 아담안에서 타락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이루고 내 개인도 경영하고 교회 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결과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뭐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좇아서 서로 떡을 떼고 교통하고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찬미하고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 형상의, 회복의 모습이고, 또 그게 또, 그게 완성은 아니잖아요. 또 그, 거그 안에서 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그, 얼마나 깊고 넓고 높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토대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몇 가지 내용 가지고 만족하고, 이제, 게으르고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런 건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점점, 그, 여긴 뒤에 이제 개연성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 딱 개, 외형적으로 봐도 그래요. 저 사람이 일반적으로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할 요인이 다 있는 거죠. 저 사람이 가난하면, 가난할 요인이 다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웃음> 그런 걸 보고 저 사람이 신자로서의 삶이 그참안안 안 나오면 개연성이 있다. 신자로서 그 원칙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 자신을 돌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자신을 돌리질 않아요. 그 안에 한 분자로서 인생을 경영하고 거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지 않아요. 혼자 따로 논다. 그러면 그 이제 날마다 진리를 가지고 있고, 외우고 있고, 뭐, 설사 자기 이름으로 신학을, 그, 정립을 해도,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그러니까 나는, 나는 어제까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결정적 성화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이미 하늘에 안혀진 존재이지만 그 사실 그 결정적 성화라는 말도 그이 교회사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이나 알미니안들이 그거를 인간론이 잘못해서 인간 안에 선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이 합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누려갈 수 있다고. 점진적인 성화를 얘기한 거예요. 나름대로 선행을 가지고 했든지, 뭐 지식을 가지고 했든지, 나름대로 성화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 이미 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시간 위에 계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구원을 선택을 작정하고 언약하기로 했으면 이미 그 마음만 먹었으면 벌써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내가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 에베소서 1장에 그게 나오, 나와, 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왜 시간 속에서 우리를 그, 두셨냐 하면 그 결정적인 성화를 여기 점진적인 성화로 누려가서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님의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그렇게 나가야만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론이 그잘잘 잘 이게 말로는 칼빈주의라 그러놓고 그 실제에는 안 그런 경우가 많. 아 그러면 진짜 칼빈주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없으면 결정적인 요인을 내가 받았다는 걸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그걸 아는 거죠. <웃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놓으신 것을 목표로 해서 여기서부터 그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덕성을 이게 서로 관계로 존재로 드러내고 가야 돼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걸 자기를 부인해가지고 그걸 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걸 누려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교회 속에서 이방인이 될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쭉쟁이로 그, 있을 수있다 예? 알고 오게 아니 교회 안에서 길가밭, 돌짝밭, 그저 가지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허접해 보이는 그런 사회, 뭐, 약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갖고 참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라도, 주님이 아주 목사를 통해서,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목표하신 대로 우리를 날마다 양육해 가신다. 거기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내가 교회 생활을 할수 없고, 주님의 자녀로서 자랑할 수 없다. 이런 이런 근본적인 전제가 이시그 안에든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내 고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걸 유산으로 받았으니까 유산으로 넘겨줄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게 역사의 후대에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 앞에서 다못 누렸던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사역자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리게 할수 없어요. 이 교회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역자는 사역하고 가고 또다 후임 사역자가 거기 이어서 그, 일, 그 일을 토대로 또더 뭐 기초적인 것들 다시 점검하고 그 완성 와, 완전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존재로 존재할 수 있도록 완전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야죠. 그게 이제 신자로서의 삶이에요. 그게 돼야, 그게 돼야 그 사람, 그런, 거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 그런 인간론이 돼야 외모로 아내를 취하거나 남편을 취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목이 확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안목이 바뀌어요. 저 사람 학벌 뭐 집안 그런 게 이제 뷰를 믿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그게 근본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항상 근본. 그러면 그. 그런 것이 이제 근본으로 작용하면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이제, 예, 이제 바로 신앙생활 얼마 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 전부 벙어리 같이 있어요. 봉어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 사회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의 사회, 하나님의 중심의 사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속, 그 어린 아이도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아주. 그, 뭐, 고, 고학력에다가 뭐, 엄청난 그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은혜를 못 누리면 너무 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그, 참, 대단한 사회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회인지, 그거 잘 알아요. 그래서, 뭐, 내가 구원을, 참, 사실 그 구원을 알면, 누구 앞에 가서도 내가 열등감이나 뭐, 오그라지는 일이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구원을 논하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될 책임은 있는 거지만 각자가 이제 자라가지 못 아직 완성되지 어린 아이 때라고 해서 나는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난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서야 뭐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대로 은혜를 누려서 나가는 거예요. 왜이 왜 얘기를 계속 하냐면, 이 인간론이 잘못되면 하나님도 잘 모르는 거고요. 신론하고 인간론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고, 인간이 어떤 걸 알아서 그 구원을 알아가지고 원래 타락 전 인간, 타락 후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 어, 완성된 인간. 우리 그한번 교회 의 인간론을 한번 90년대 아마 중반 그때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 가지만 얘기하는데 타락 전 인간, 타락 후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 그세 가지만 얘기하는데 그 사실은 그 완전치는 않아요. 네 가지로 보는 게더 맞아요. 그, 그,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학자들이 네 가지로 봤어요. 그니까, 그, <웃음> 그, 그, 다 반영의 그리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어떻게 우리가 어떤 빛을 바쳐보고, 어떤 걸 피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날마다 따라서 얼마나 완성된 상태로 나가야 되는가, 이런 걸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웃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또 자신들에 대해서 잘못 아니까, 이런, 이런 혼인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잘못 아는 거예요. 이론으로 알고 있어도, 자기가 그, 실질적으로 그걸 취하지 못했으면, 그거 아는 게 아니죠. 진짜 아는 게 아니죠.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제, 그, 하나님이 내신 그 법도를 쫓아서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이렇게 혼인을 해버려요. 이,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참, 저희 지었음을 한탄하실 만한 거예요. <웃음> 여기 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신화적인 해석이 두번째 나오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은 자기 계시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 고백하게 됐는가 그거를 나름대로 인간편에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한 말에서 기록한 것들이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건데 그 근거가 뭔가? 있냐? 여기 뭐 제인 문서, 제인 문서는 제호바, 그 여호와의 문서란 말이고 또피 문서, 그그피 문서는 그 제사장 문서. 그 그리고 이제 그 뭐야? 그, 뒷문서, 뉴트로노미 그, 저기, 저 뭐, 신명기를 말하는 그 뒷문서. 그러니까 그런 전승된 내용들, 그렇게 일부 기록된 내용들이 그런 걸 기초에서 서로 이제 보고 그런 걸, 인용해서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여기 뭐, 엘로인 문서도 있는데, 이런 거를 취합해서 성경을 썼고, 나름대로 뭘, 자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도,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였던 그런 말들을 차용해서, 뭐, 할례도 그렇지만, 할례도 동방, 고대 근동에서, 이 이방인들이 그뭐 성인식 할때 할래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걸 차용해서 썼다. 일반, 그러니까 거꾸그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추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웃음> 하나님이 일반은총을 주셔서, 나름대로 종교성을 발휘하고, 사회성을 발휘하고, 인간성을 발휘하고, 그래서 어떤 그 국가를 형성하고, 사회를 형성하고, 가정을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웃음> 그 본질적인 것은 주님이 알려주셔야죠. 본질적인 것은. 주님이 알, 그러니까 그 주님이 본질적인 것을 그 일반은총 가운데, 그, 보여주셔가지고, 그 일반 은총이 더 의미적 확실, 확연히 드러날 수 있게 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 딸들이, 이런 것, 뭐, 이제, 각 나라의 그 신화적, 인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뭐, 예, 곰, 곰에 대한 내용. 네, 이런, 그런 신적인 존재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웃음> 서로, 뭐, 관계해가지고, 뭐, 우리 시조가 됐다. 그런 게, 그게 신화, 신화적인 얘기인데, 그런, 그런 식으로 표현,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 내용을. 그게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당연히, 저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런 표현은, 그, 이제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는 분명히 그 어떤 사상이 서 있어서 한 것이다. 스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너희는 내 장자라 주님이 이렇게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코 반신적인 천사나 혹은 공중에 있는 어떤 신령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도 애굽에 있는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자도 여기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뭐 중간에 그. 애녹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도 있었고요. 뭐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신앙의 전통 셋계열을 보존하는 속에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전승돼서 내려갔을 건데 그그그거 그거 이제 앞세대가 죽고 죽고 죽고 하니까 그거 다저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이전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실질적으로 봤던 이전 세대가 죽으면 장로들이 죽으면 새 세대가 나와서 그걸 다 알지 못해갖고더 망해 들어가는 면들을 보잖아요 <웃음> 분열 왕국 때에도 그게 보이고요 아무튼 이, 이게 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멀어지면, 이제 사람의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게 생각할 만한 걸 보고, 그걸 이제, 그, 잘못된 혼인의 원칙으로 삼아서, 선택의 기준이 믿음, 하나님의 그 언약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름다움.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 그 속에서는 엄청난 그런 내용들이 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심미적인 것.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어떤 것 어떤 것을 기준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움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놓느냐에 따라 그래서 어, 제 아프리카지 어떤 어떤 지역에 가면 이 입을 이렇게 늘려놓은 걸도 아름다움으로 보기도 하고 뭐, 뭐 이렇게 문신을 막 해가지고 뭐 시원하게 꾸미는 것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인 것 그런 것들은 아름다움 근데 그런 게 이제 이제 전통적으로 고, 고착이 돼가지고 그런 걸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맞는 것들을 취해서 혼인한다. 음. 사람의, 그, 미감.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해가지고. 사람들이 대충, 그, 뭐, 이 우리나라 인류 사회의 사람들이라고 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 뭐,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그, 교묘하게 다, 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아니면, 그, 제, 돈 많은 사람이면, 도, 돈 많은 사람으로서 그 제, 재물을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옷, 입고 있는 옷, 외모, 자기가 취하고 있는 집, 의식주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다 자랑하거든. 그런 걸 뽐내죠. 그런 걸로. 그러면 사람들 그 아주 굉장히 아주 높게 평가하고, 그런 걸 취하지 않으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 게 없으면 세상에서 못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랑하는 거지. 외모를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아니면, 하다, 명예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런 것이 이제 행복스러운 것이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혼인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급함면 저급한 사람들의 저급한 용어로 그 물질이나 외모나 그 지식이나 이런 걸 표현하고요.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는 뭐,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고급한 사람들은, 고급적인 인텔리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그 차원에서 그걸 추구해요. <웃음> 어떤 사람은 뭐, 음악에, 뭐, 인생에, 아, 이제 삶에 자기 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음악 잘하는 사람이 혼인의 대상자죠. 음악, 음악을 잘 이해하고 옆에서 서포트 해줄 사람. 아니, 미술이면 미술. 아니, 철학이면 철학. 아니면 문학이면 문학. 그런 걸 서포트 할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신자라고 하면 내가 미술을 하건 음악을 하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의 형, 형제들 앞에서 참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 이 인간의 이제,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름다움을 찾아서 나눌 수 있도록, 저, 저,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신자라면. 근데, 불신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을 하고, 상대적으로. 그걸로 생활을 하는 걸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 그런 대상으로 찾는 거예요. 그게 혼인의 대상 그게 이제, 그 시, 신민적인 그런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그런 그런 걸로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존재가 네피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그런 조건에 맞는 우월한 유전자를 찾아가지고 내가 아,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나온 게내필인것 같은. 그, 그 당시는 무슨 뭐 따로 이렇게 분산 문화가 뭐 발,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뭐 최신 병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있고 용맹하고 <웃음> 완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당시 사회. <웃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아주 굉장한 사람들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힘없고 약하고 미련하고 뭐돈 놓고, 그런, 그런 사람들은 도퇴된다고 봐야 돼. 도퇴되고, 지, 진화론적인 용어를 빌어서 말하자면 그래요. 이제 그게 지, 진짜, <웃음> 진화론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웃음> 음, 그러니까 꼭 선택을 해도 그렇게 에, 동물적으로 혼인 대상자를 선택한다 자기 보기 좋은데 자기가 필이 이게, 이게 꽂히는 것도 자기가 평소에 어떤 곳에 더 가치를 두고 있으면 또 거기에 필이 꽂히는 거잖아요. 저 사람한테 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거기 필리꽂혀서 그로 혼인을 하는 거예요. <웃음> 그런 그런 존재들이 뭐 바로 레피린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심리적인 그 인생관을 가지고 혼인을 하게 되면 뭐 하나님의 심판 밖에는 아, 나올 게없는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지 못하는 그,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힘있고, 뭐, 뛰어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되지 않은 거는 다 심판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한탄하신 거예요. 외적으로는 화려하게 번성해서 뭐, 대단한 인간, 인간 문화유산으로서는 대단한 걸 끌어낼지 몰라도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빌딩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걸 그 좋다고 하니 그러면 결국은 심판된니다 여기 한탄했다는 말은 주님이 무슨 부족해서 그렇게 표현했다 하는 말이 아니고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식구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하나도 없습 이, 이게 이게 표본이죠. 종말에 대한 표본이에요.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에요. 많아질 것이지만 그 종말에 가보면 진짜 그 남은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간, 기간을 연장하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만. 그렇게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지금 계시록의 사건을 보면 뭐 땅, 공기, 여기 물 이런 것들이 다막 치매를 받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자연재해가 오고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강박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로 나가자. <웃음> 지금, 그런 거를 여기, 여기서 미리 보는 거예요. 장세기의 사건에서.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자기 임의로 혼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심판밖에 겪을 게 없다. <웃음> <웃음> 그런 얘기를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다시 재조명을 해줘요. 인간의 아름다움,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고 좋아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쓰레기 냄새나는데 더러운 거 추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결핍이 있는 걸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균형 잡히고, 참, 그 있는 그대로 잘, 그, 그, 순, 순백의 미가 있고, 그, 그런 게 있으면 좋다고 하는 거지. 당연히 좋, 좋다고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임마.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쓸 때는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것을 잘 써나가면 되는 거죠. 그 아름다운 것을 더 승화시켜나가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왜 좋아하는가? 뭐 때문에 좋아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혼인도, 내가, 아름다움을 느꼈는데, 내가 목적하는 바에 부합한 아름다움을 찾아서 혼인했기 때문에 심판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어떤 아름다움으로 숭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제 틀린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이 뒤에 오늘도 그 부분은 못하는데 그 직분 신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직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언약에 머리가 있고 언약에 주체가 있고 언약에 객체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그그 그, 그 질서예요 다다 다 동일한 다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손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관계를 이루도록 그것이 서로 그 우월한 관계 열등한 관계로 완전한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 더 많이 앉아로서더 섬기고, 더 건강한 자로서 더 섬기고, 더 부유한 자로서 더 섬기도록 하기, 그런 속에서 그,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한 거죠. 그 목, 목사도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그 지식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 정서도 주시고, 그런 뭐 여러가지 은사도 주셔서, 그렇게 이제 점점 키우셔서 그 입을 통해 입의 말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지만, 근데 분명히 질서의 차이는 있는 거죠. 직분의 차이는 있는. 그래서 사실 그게 교회법에도 드러나요. 그래서 아, 다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무슨 목사 따로 성도 따로 교회 를 형성하나 그 질서를 생각해서 우리 교회법도 그렇습니다 목사와 성도로 구성, 구성된다 그럼 목사를 높여서 하는게 아니에요 그 직분 삼직이 나타내는 그 직, 직분의 그 특성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거예요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이 제대로 못하면 아내가 더그 역할을 할수 있지만, 남편을 남편으로 세웠고, 남자도 그걸 인식하고, 그 소명감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인식해서,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하, 하는 사람. 개연성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래서, 뭐, 나, 나는 아, 아는 게 없다고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거북이처럼 쌓아 나가는 사람하고,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게으르게 살아나가는 사람하고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아무튼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나가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고 친밀하게 보고 아주 저기 좋게, 선하게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결핍되고 연약하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런존재들 굉장히 가까이 했서 열두사도들이 맨날 가론유다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가론유다는 저는 저 저가 혼자 잘라서 따로 놀았지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어도. 그틀 속에서 은혜를 못 누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이쁘고, 선하고, 좋은 것이고, 그렇지 그게 그걸 게그 좋게 보는 것이 진짜 정상한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이고 물론 속삭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이, 이게, 이게, 이 관계를 맺는 것. 혼인의 그 관계를 맺고, 교회의 관계를 맺고.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뭐든지 생각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그걸 선택을 더 부여하게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가 있는데도, 자기 목사는 따로 있어요. 유튜브 다른 목사가. 다른 목사가 있고, 그, 그걸, 그걸,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그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 귀견을 쓴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 질서를 쓴다는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길 원하시는데, <웃음>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 할 때, 거룩한 사람과 만나서 손이나. 그냥 뭐, 아저 사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뭐, 아, 목사 자식이니까 뭐, 아, 장로 자식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취하고, 아니면, 아 이제, 불신자라도 내가, 내가 어떻게 잘 전도해서 뭐 어떻게 해보지, 뭐. 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관점은 따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취하면서, 핑계는 하나님을 핑계를 대놓고 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취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정당한 그 아름다움을 취한 혼인이 되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둘이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둘이 상대적으로 따지면 내가, 내가 난 자식들한테도 난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왜 나보다 난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주셨고 내가 그 안에서 자랐으면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알고 그,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자라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러니까 그그 그 속에서 낫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딴 아버지 생각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한 가정을 이루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딴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늠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같이 같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외모가 없고 사람, 심지어는 건강도 없고 뭐. 배경도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안에서 자라가려고 하고 하나님 목표하신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볼줄 알고 크게 볼줄 알아야 돼 그게 안 보이면 인생이 수고 왔을 뿐밖에 없어요. 진짜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사람, 이게 중심을 봐야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혼인해야지. 주님을 어디로 갖고 내 외적인 아름다움, 내내 내 배경적 아름다움 이런 것 가치를 두고 접근해 갖고 나를 취해버리면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정복한 것 다음에는 안안 돌아봐요. 이게 인간, 타락한 인간성이 그래요. 안 봐요. 그더더은 것도 있나 하고 또 찾아보겠지. 그래서 좀 살다가 못 살겠으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런 가정을 이루겠다. 그 교회의 원으로서 그 내가 그렇게 그 시스템 안에 돌아가는 혼인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혼인을 해야지. 그 사명을 각성한 사람끼리 혼인을 해야 된다. 그런 사명을 각성. 모르고 막 서로 좋아서 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걸 진리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이때부터라도 고쳐가야 돼. 그리고 내가, 위, 내가 맡은 위치,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로서 그 본분을 취해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취해가는 거지 그 가정을 어떻게 뭐 꾸리기 위해서 간그 가정이 꾸리는 목표를 지향점이 없으면 이 가정은 죄악된 가정이 돼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는 다음 다음 시간에